실패담과 성공담을 공부하고 얻은 것. 저는 다가오는 만 2년의 투자 경력을 가지게 되는 투자자입니다. 투자 시작 전에는 주식 투자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왔는데 지금은 잘하던 못하던 주식으로 먹고 살려고 생각하고 있다니 이런 것을 두고 아이러니하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당시에는 펀드 바람이 불어서 펀드 한두 개자 없으면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한참 뒤떨어진 사람으로 지부해 버릴 정도였지요. 그래서 저도 펀드 몇 종목에 투자를 했는데, 제가 투자하자마자부터 저의 종목 모두 하나같이 수익률은 계속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펀드를 모두 해지하고 직들을 작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만 보아온 주식 투자였기 때문에 두렵기만 해서 지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저는 실패담과 성공담을 많이 읽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 실패했으며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 분석이며 기술 분석 등 정작 진짜 주식 공부는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이후에 했고 시작 전에는 이러한 전문적 공부보다는 실패담과 성공담을 열심히 읽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투자 초보 시절부터 얻었던 것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고점에서 매수했는데 폭락시는 선절 하락 후 저점에서 매수했는데 더 하락할 때는 물타기 이것이 저의 투자 기본 좌표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언급했듯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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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수익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나 자신이 싫다. 주식한지도 벌써 5년째입니다. 원칙 없는 매매에 급등주 쫓아다녔습니다. 맘먹고 장기 투자한답시고 종목 하나 사놓으면 오르긴 합니다. 오르면 더 오를까 싶어서 못 팔고 있다가 장이 흔들리면서 산종목이 계급락 나오면 결국 손절매로 손실을 보았네요. 그 다음부턴 원금을 복구하려는 마음 때문에 조급해집니다. 원금 복구하겠다고 급등주만 쫓아다녔습니다. 한 번에 많이 하려고 미수 쓰다가 계좌살도 났고요. 결국 주식 끊겠다고 다짐하고 남은 돈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러다 또 월급이 야금야금 모이면 또 돈굴릴 때 없나 싶어 기웃거리다가 주식 계좌에 나도 모르게 돈을 입금합니다. 이번엔 조심조심해야지 하고 몇 번을 다짐하지만 조심조심하다 보니 푼돈밖에 안 벌립니다. 결국 한 번만이다 하고 풀미수로 지릅니다. 액수가 커지니 약간 오르면 매도. 내리면 아손실이 얼마야 하고 기다리다 더 크게 얻어 터집니다. 또 원금 회복한답시고 무리한 베팅에 결국 깡통모드. 에헤 주식 때문에 장가도 못가고 생활도 피폐해지고 이젠 끝낼 때가 된것 같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 다짐을 하지만 언제또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서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월요일날 남은 돈 출금하고 계좌 폐쇄해야겠습니다. 계좌가 있는 한 언제든지 주식에 마약에 나도 모르게 주사를 맞고 있을 것 같네요. 적금 들 때가 돈이 잘 모였었고 제일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미련한 밥으로 사는 게 행복하다는 말이 있었을까요? 주식으로 궁핍한 생활 좀 탈출해보려다가 결론적으로 5년간 모은 돈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적금을 들었으면 1년에 1 천만원씩만 모았어도 5천만원 정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5천만원을 잃었네요. 오늘 집에 잘갈수 있으련지 다리가 부려서 정신이 없네요. 끊었던 담배도 키고 몸도 많이 상하고. 휴. 주식은 심심풀이로 소액 가지고 하는 것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소액 가지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목돈이 입금되더군요 주식은 담배 여자보다 끊기 힘든 것 같아요. 주식을 끊겠다는 다짐으로 실패담을 올립니다.